예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 순간 내게 들리는 하나. 소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. 자락에서절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나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.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. 깊은 절망에서 날 자. 나처럼 나